안녕하세요. 클레이 카카오입니다. 오늘은 마휘핑 메이킹 스토리를 들려드릴건데요. 제가 마휘핑 클레이를 만들면서 떠올랐던 아이디어인데 마휘핑이 휘핑크림이잖아요. 그래서 진짜 휘핑크림을 짜는 도구로 짜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. 그래서 메이킹 영상에는 꼭 이걸 테스트해보자 싶어가지고 지금 마트에 와서 이 도구를 사러 왔습니다. 이걸로 살게요. 안녕하세요 자리를 바꿨습니다 아까 그 베이킹 도구를 사왔는데요 제가 그거 마트는 조금 비싸서 다이소에 가서 다른 걸 사왔어요 똑같은 제품인데 조금 더 싸서 샀고요. <웃음> 비닐에 클레이를 넣어서 이렇게 조립을 해서 쭉 짜면 되는 거더라고요 이런식으로 나오겠죠? 자 이렇게 제가 뜯어서 한번 테스트로 해 볼게요 여러분은 이 캐릭터를 만드실 때 진짜 이 베이킹 도구를 이용해서 짜면은 더 낫지 않을까요? <웃음> 베, 베이킹... 어, 이렇게... 통을... 비닐에 클레이를 넣어서 앞을 꼭지를 꼽아야 되네 잠깐만요 자 이렇게 연한 핑크색 클레이도 준비를 하고 짤주머니에 이렇게 넣어볼게요 음, 이렇게 꾹꾹 눌러 담고 제가 이걸 하면서 약간 우려했던 거는 이클레이의 점성이 조금 물기가 없잖아요 휘핑크림은 정말 수분감이 많은 앤데 이 클레이는 수분감이 좀 적어서 짜기 힘들 것 같다 예상은 했었거든요 역시나 좀 짜기 힘드네요 한번 꾹꾹 눌러 짜서 만들어볼게요 좀 나오네요 한번 쭉 짜서 이렇게 동그랗게 저는 이 딸기 부분이 붙어있는 마위핑의 귀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을 지금 만들어볼 거예요 이렇게 쭉 짜서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꽤 귀엽게 나오는데요 <웃음> 끝에 마무리를 토닥토닥 잘 해주시고 음, 딸기를 가운데 꼭 꽂아주세요 귀엽죠? 진짜 휘핑크림을 짜놓은 것 같네요 헉, 예쁘다 예쁘죠? 음 맞아. 다른 한쪽도 완성해볼게요 쭉 짜고 짜고 짜고 길게 짜서 이귀 아랫부분을 한번 끝에 마무리 잘 해주시고 자, 여기에 이제 딸기 딸기 부분을 예쁘게 붙여주세요 손에 힘이 좀 세신 분들은 이렇게 베이킹 도구를 이용해서 마이핑 클레이 만드는 걸 추천드려요 진짜 휘핑크림으로 짜는 느낌이죠 정말 캐릭터의 특징을 제대로 살린 피규어가 될것 같아요. 귀엽죠? <웃음> 그럼 오늘은 마이핑 메이킹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